안녕하세요. 아유리아 인사할까요? 네. 안녕, 해봐. 손이야. 손님들올 옳지. 미나예요. 오늘 아유리랑 저희 남편이랑 같이 여의도에 가고 있어요. 용인에서 여의도까지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는데 잘갈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에요. 아유리가 아유리가 차에 타면은 멀미를 하는지 토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뚱해. 뭐야? 뭐지? 아유리가 지금 뭐 들고 있는 거예요? 응. 엄마? 엄마. 엄마 화장품 들고 있어요? 응. 아, 그 거울 보니까 좋아요? 거울. 거울. 얼굴. 얼굴. 아, 얼굴. 얼굴. 얼굴 보는 거야?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지금. 오늘이 6월 며칠이지? 오빠 며칠이자? 오늘? 6월 22일. 22일이거든요? 이제 여름이 오고 있어서. 어, 아유리가 끙끙, 거리네아유라 왜요? 여기가 발이, 이거, 이거 빼? 아 빼지마? 아, 이거, 이거 빼? 이거? 오늘 구름이 너무 예쁜데 화면에는 좀 어둡게 나오네 아유가 네. 곰이야? 그렇게 아이리가 곰이 있다고 해서 보니까 진짜 있네 뭐죠? 곰곰이 있네 왜? 곰이, 곰이. 아. 오. 곰 곰이 있어 신기하다. 오늘은 구름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르, 구름이 진짜 솜사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깨끗해. 는 지금 결혼식장 갔다가 여의도까지 갔다 왔거든요 차가 막혀가지고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10분, 2시간 10분. 그래갖고 지금 좀 초췌합니다 분 분. 그런데 올땐또 40분 걸렸네 길이 안막혀 우리 아유리가 지금 지금 저기 뭐야 요플레 먹방을 하고 있는 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찍어주, 찍어주고 싶어. 저희 남편은 지금 수박을 수박을 막 썰고 있어요. 수박을 먹여주고 싶어서. 아유라 맛있어요. 그렇게 얼굴에 다 묻히고 먹어야지 제맛이죠? 거기 응. <웃음> 거기에 묻었어요. 잘했어. 깨져, 깨져. 아, 다 먹었어? 잘했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꼬물꼬물 응. 응. 엄마. 응. 꼬물꼬물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혼자 요플레도 먹고 에이. 너무 이뻐요 다 먹었어? 이제 수박 먹을까? 아빠. 수박 손, 손 닦고 오자 같이 가자 손 닦아 손 닦고 올게요 그렇다고 무인기가 격추되는데목 끈적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군사적 옵션을 쓸 것이냐, 아, 확전을 자제할 것이냐, 선택이 되는 이 같은 상황이 외부로 표출된 겁니다. 뉴욕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당일 12시간에 막전 마크 상황을 전하는데요. 주로 격추이몇 시간 만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포함해 대악관 참모들이 모여서 군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몇 가지 군사 옵션을 보고 했고 오후 6시쯤 이란에 대한 공격 발표까지 준비된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트럼프 대통령이 참호진에 대해 임명 피해 규모를 물어봤고 이란인 150명이 순질파시라는 자을를 들고 오후 7시쯤 공격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빡. 애김총 얇은 공에 찬성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결정했다고. 오케이, 엄마. 네 무력 대응은 중동에서 군사적 기이를 취소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복잡한 상황도 반영돼 있습니다. 짠! 한국의 에서도 일부 군 관계자는 확전의 우려를 경계했고요. 하와대 상악한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무력 대응에 대한 부정적이 짱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전쟁당이 어 전쟁이잖아. 또 미국은 5만의 부분에 영동의 비행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어떡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추세에 따라 중국 지역의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가르게 <웃음> 는닥뜨린다 아들이 부족한 네. 스펙에도 대기업에 취업했다. 한국당 상조안 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대표가 사실은 아들의 학점과 토익 e i 점수가 높장해서 다른 하루만 음. 씨를 먹어보는데 씨가 무슨 맛인가 먹어봤어? 응. 어때? 응, 어때? 맛이 어때? 응. 맛이 별로야? 응. 그냥 그래? 시, 시, 시, 시, 시.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해요. 저희 그, 아이유리랑 아빠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엄청 신나게 놀고 있고, 9시가 넘어서 아이유리를 재워야 돼가지고, 설거지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국공립을 찾는 건 그만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붓꽁립은 분실립인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오빠 음, 아유리는 아이스크림 조금만 줘야 돼. 아 어, 그래? 그냥 재미로? 웃는 거야? 눈만 내고 웃는 거야. 어, 귀엽네. 자체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 있기를 한 번에 지방 수제를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면밀히 면밀히 이게 천연 수세미 예요 그냥 수세미 말고 진짜 천연 수세미를 써보니까 설거지도 잘 되고 환경에도 오염 환경오염을 안시키고 좋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천연 수세미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발빈이 음. 친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야냥 신난다 야.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우와 루르루 주르륵 주르륵 주르루 갈빈이들은 입해서 미끄러워서 돌아어요 우와 신난다 야. 아기도 <목소리도> <아이들도> 먹을 거예요? <목소리도> 맛있어. 이거 젖병. 아직도 아기가 젖병을 먹어. 이게 뭐? 아니. 다니까 우유 우유 데펴 줄게요. 먹을까요? 이제 빨는가요 이제 설거지를 다 했고요.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유리는 남편이 어부부 해가지고 재웠고요. 저는 지금 작은 방에 와가지고 쉬고 있어요. 원래 어 평소에는 남편이 새벽에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아유리랑 저랑 둘이 자고 남편은 작은 방에서 이 방에서 자거든요. 아유리가 새벽에 본분이 자는 게 아니라 막 새벽 2시, 3시, 5시 막 깨서 막 울어요. 엄청 세게. 그러면 남편이 잠을 충분히 못 자니까 한 새벽 5시 반에는 기상해서 회사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래 3시 같이 잤었는데 요즘에는 따로 이렇게 자거든요. 근데 어제 남편이 아유리랑 같이 잠을 자고 제가 저를 좀 쉬라고 이 방에서 혼자 잤어요. 근데 오늘도 또 남편이 그렇게 아기를 재워준다고 하니까 제가 편하게 새벽 12시, 2시, 3시, 5시 이렇게 일어나서 아기 안 챙기고 아기 안 챙기고 그냥 이 방에서 편안하게 잘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되게 어좀 말투가 무뚝뚝하거든요 근데 되게 속이 깊고 어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오늘 하루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요. 이제 잘 준비를 하려고. 그럼 여러분들도 좋은 밤 되시고 또 만나요. 안녕.